어느 하늘에 꿈이 있을까 어느 바다에 사랑이 있을까 꿈을 찾아 사랑 찾아 뛰어 가네 사랑도 스쳐 간길 꿈속에 보일 우리 인생이란 만한 먼 길에 나는 고독한 너노가 돼요 쓰러져도 달려가리라 푸른 <목소리> <어린> 바다에 <목소리> 파도가 되어 우리 인생이란 만한 만 길에 나는 고독한 론어가 되어 지쳐 쓰러져도 너가 돼요 아침 햇살에 솟아오르고 저녁노래 쉬는 날까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뛰어 자리